s o b a c k to what I w a s s i d i t could b 드디어 아니아니가 대체교사 5일 동안 했거든요 어..지금 은 퇴근길입니다 어, 만영새라서 아직 애들이 걷지 못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만년세의 경험을 전공으로 마쳤습니다 지금은 저아니아이가 퇴근길이고요 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도 래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사랑스럽죠 여기가 진지역이라고 해서 새롭게 지었던 진지역인데 지금 은퀴드에서 집으로 가겠습니 렛츠고! Let's 렛츠기릿! Let's 아.. 요즘 코로나가 휴증이 심하다고 하네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제 나 철인가? 어떡하냐? 여러분 저 코로나이면 어떡하죠? 다음주 제대로 된 검사를 한번 하러 갈 건데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예예 예. 너무 행복하다 8시반부터 5시반까지 고생한 아니 아니 소독소다 집으로 가고 있단다 안녕